이시환 배우님도 이 프로그램에 이만의 각오와 또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일단은 이렇게 네. <웃음>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면서도 힘든 순간이 많이 있었지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.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네. 너무 즐거웠습니다. 네. 그 경치나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거든요. 전부 다. 근데 저는 우윤이사막에해진녘 환경이 진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먼 곳까지 가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대해서 당부 말씀,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일단은 저희 남미에 가서 행복하고 즐겁기도 했지만 고생도 많이 했고 아마 다른 여행 프로에서는 본적 없는 건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, 그런 것들도 좀 재밌게 지켜봐주시고 네, 진짜 재밌을 거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작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들어가십시오 네세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연 기형발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거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잠시 후에 첫방인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어요.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제발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보여드릴게요 안녕